채널이에요 오늘의 양력으로 4월 19일 4.19의 혁명 기념일입니다. 어떤 그 영령들, 영령들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대한민국의 자손으로서 고마움이죠. 자, 오늘은 그 운명, 운명, 운명을 바꾸는 방법.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조금만 할까 합니다. 운명. 운명이 뭐냐. 옛날에 천일이 그 팔자와 운명. 운명과 팔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 100개 있을 거예요. 천일 거. 운명. 한문으로 운자는 돌 운자예요. 돌. 저기 짱돌. 그 돌이 아니고 돈다. 돈다는 개념. 그돌 운자고. 명은 목숨명자예요. 목숨명자. 뭐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목숨이 돌고 돈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직역. 대신 의역 좀더 풀어서, 풀어서 좀 설명을 하면, 아, 운명이란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운명이란 뭐냐, 어, 인간을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미치는 우주적인 근간, 영향, 응? 파워, 힘. 그걸 운명이라고 한다. 하고 이제 사전적으로 그렇게 풀었어요.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응? 사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운명, 운명, 야, 운명, 운명! 이랬잖아. <웃음> 아,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에? 팔자는 바꾼다, 못 바꾼다. 팔자 못 바꿔요. 선이 그 어려진 영상에 그런 얘기했어요. 팔자를 바꾸려고 하면 네 엄마, 네 아버지를 바꾸라. 그러면 바꾼다. 네몸 안에 흐르는 피나 이걸 바꾸라. 바꿀 재간이으면 바꾸라. 그러면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 를 그게 팔자예, 팔자. 이게 그게 팔자야. 그고 운명. 그럼 운명은 뭐냐? 그때 선이 얘기가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겉에. 걸치는 옷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팔자는 못 바꾸지만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팔자와 운명은 다르냐? 당연히 달라요 당근 달르고 음. 거의 팔자에 의해서 각자 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지배돼요 어? 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지배가 돼요 그렇게 풀어봤을 때, 팔자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팔자는. 응? 왜? 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지배되니까. 팔자는 변하지 않아. 불멸의 진리에요, 이건. 응? 쉽안 변해. 대신, 운명은 팔자가 지배를 하다 보니, 팔자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봤을 때, 그 운명은, 팔자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 조금씩.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작동을 바꾸거나 확, 180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변화, 응? 변화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야? 응? 그것만 해도 대박이지. 그게. 자, 오늘 그 얘기 할게요. 운명 아, 천일은 기본적으로 팔자와 운명은 아,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간다 그런 그 고정적인 운명론자의 그 속하는 사람이에요 응? 이 천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백날 지랄해 봐라 뭐뭐할게 있냐 뭐 이런 게 기본 모토예요 기본 모토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어뜨겨.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는데, 차들이둘 주창하는 얘기 있죠. 뭐 있어요?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 응? 어? 착하게만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 아니, 대부분 그러잖아. 아 내가 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있잖아요. 악하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앞만 보고 내 일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다시 말해서 무의 무득. 착하게만 살아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그걸 아셔야 돼. 물론, 나쁘게 살면은, 못되게 살면은, 나쁜 게 강하게, 나쁜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내가 착하게만 살면, 나는 남한테 아쉬워서라도 안 하고, 난 내가 벌어 나만 열심히 먹고 살았고, 내가 보장해줬다고! 일어나는안 된다는 거지. 그럼 무해무득.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그냥 집발자대로 사는 겨. 그게. 그래서는, 자기 운명을, 당건못 바꾸지. 바뀔 수도 없고,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다 쉬워요. 음, 무적이 쉬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조금만, 생각, 생각이 변화를 주고, 자가 발전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운명을 바꾸는 거, 발전을 못 바꿔요? 응. 음.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것 마냥, 그렇게, 그건 마, 그것, 마냥 쉬운 게 없다니까. 뭐? 덕을 쌓아야 돼요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돼 덕을 쌓아야 되는 거야 덕을 쌓는데 그 덕을 내 식구, 내 새끼, 내 집안 어내 형제들한테 난 이렇게 베풀고 살았거든 그건 안돼 왜? 지형제도다지한 지, 지, 지 통소가 아니야 그나 아닌 다른 누군가, 다른 뭐, 무엇, 무엇한데 베풀고 덕을 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되게 쉽죠. 되게 쉬워. 또두 번째로, 뭐가 조사님께 잘하셔. 조사님께 잘해야 돼. 전에 어느 영상에 첫 일이겠어요. 아, 조상님께 어떻게 잘하는 게, 잘,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본적봐서 제사 열락잘 지내고, 조상님들께. 제사 꼭 참석하고, 늘 조상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랬잖아. 조상님들이 싸가지, 개싸가지 가기 쉽게 해가지고, 자기 자손에서 쳐버린다고. 여기서 의문점 하나. 어, 나는 교회댕는데요 <웃음> 우리 개된 게 기회 세상 안 지내는데요. 그럼 어떻게요? 그냥 살아. 뭐 운명을 바꾸 바꾸긴 그냥 어?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좋은 일 생기는 대로,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기는 대로 그냥 팔자기 팔자와 그냥 기존에 본인 운명대로 살아. 어떻게 집구석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내니까 대부분이 그런 집구석 저기 그니까 전부로 오고 조상들을 들이다 보면 은다 헐벗어 가지고 못 먹어서 어? 뭐 조상들이 뭐 힘을 써야지 배 쫄쫄 골아 가지고 애고애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좋아 우리는 기회는 댕겨도 있죠 상은 차려놓고 그냥 찬송관을 해요 <웃음> 그럼 아마 차려서 드시라고 하니까 됐네. 그거는 근데 아 우리는 저 제사 거지아리가 아무것도 안해요. 상도 안 차려요. 그날 교회가 예배만 봐요. 야 그렇게 사아라 그냥. 아셨죠? 어. 자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덕을 쌓아라. 조사님께 잘해라. 응? 어? 얘기했어요. 더 많이? 할 것도 없어. 그거 두 개만이야. 왜? 아까 운명의 그 사전적인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우주의 영향력 지배하에 있는 그 기운, 그거를 갖다가 운명이라 한다, 그랬죠. 응? 기운명.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한테 베풀려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 하늘, 신들께서는, 신들께서는, 어떻게요? 더 잘하라고 문을 열어줘요. 응? 어, 그래, 너 이쁘네. 어, 그래, 알았어. 좀더 해봐. 하고 문을 열어줘. 아니면 얘가 단명해. 빨리 죽어, 이제. 나는 짓거리가 이쁘잖아. 뭐 어떻게야또 잘하네? 가만있어봐 내가 네 명을 조금만 더 열어줄 테니까 이어줄 테니까 좀더 해봐 크게 돼요 크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 현재 살아가면서 제일 중히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몸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그것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 이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돈 많아 뭐 해. 골골골골 하다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다 필요 없는 거야. 내몸 건강하니. 응? 80살이든 90살이든 100살이든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그게 따봉이야. 그게 그게 최고야. 그게. 전이 다시 얘기해. 운명을 바꾸는 방법. 어렵다 싶다. 되게 쉽다. 어떡합느냐 덕을 쌓아라 내풀으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본인한테 풀지 말고 아나내풀었는데요 나는 나한테 많이 베풀어가지고 난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렇게 막 좋은 집 이렇게 살아요 빨리 돼져 돼지는 방법이야 그거 자기 식구들 자기 새끼들 아내 새끼 잘 돼야지 좋은 학교 좋은 집 사주고 좋은 결혼 아유 집부려 꽝이야 꽝 아셨죠 저네이 그, 자네 몇 분이, 그, 공덕. 공덕 다른 거 없어요. 얘기했잖아. 어. 그회신곡은 일부에 나온 그데 나온다고. 응? 어? 헐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내주고, 응? 어? 그 지나간 사람들을 그늘막에 쇼가라고, 길가 옛날 표현대로 원두막을 져가지고 사람들 실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리 없는데 그 짱돌 같은 거 싸가지고 싱금다리 놔주고. 그런 모든 것들. 요즘 편으로 하면 되게 우습죠? 옛날 편은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내 운명, 내 운명, 운과 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 운명하지만 따르고 보면 그두 가지 명사가 합해졌다고 보면 맞아요. 운과 명. 운. 아, 저 더럽게 운 없어. 아, 난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할때그 운과 명, 뭐예요? 목숨. 목숨.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거. 응? 운과 명이 합해가지고 운명인 거예요. 아셨죠? 운명을 바꾸는 방법 되게 쉽다. 응? 그 운명, 초일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어느 글에 나온다고. 운명에. 운명에 순응하면 엎혀가지만, 운명을 거역하면 질질 끌려간다. 그거, 어느 저기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 그거 대박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멋있어요. 어? 운명에 순응하면 엎혀가. 등짝이 엎혀가. 이거 얼마나 편해. 응? 어? 눌랄라, 눌랄라. 운명에 거역을 해. 질질질질. 끌려간다는 얘기지. 내 기본 정해진 팔자와 운명은 100% 바꿀 수는 없어요. 아예 그 팔자 못 바꾸고, 운명, 100% 다못 바꿔. 하지만, 천일이 덕을 쌓고, 널얘기 덕을 쌓고,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할 때, 행할 때, 뭐가 있어요? 신이, 신이 잠깐의 그, 틈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제일 재미있었던 장면이 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드라마 도깨비 있죠? 드라마 못 보신 분들은 넘어가, 패스하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가, 공유, 도깨비. 얘가 죽어가지고 중간계, 중음계에서 막 헤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막을 막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신이시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완전 히 거지돼가지고 어? 사막 모래바람에 거기는 막 그게 뭐한두달한두 한두 시간이 아니요몇 년을 갔다가 거지라라고 어? 헤매고 돌아온 거지 공유가 그랬는데 그 공유가 그중음계에서는 함부로 탈출을 못해요 탈출을 못해 문이 없어 나오는 문이. 거기 하면 딱 빠지면, 문이 없다고. 그런 상황 설정이었는데, 나중에 공유가 다시 지구상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나왔을 때, 거기에서 그 신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가. 아니, 공유 저 새끼가 어떻게 나왔냐고. 야! 쟤가, 아니, 쟤는 뭐야? 쟤는 뭐 검토 들렀어? 쟤뭐요왜 나온겨? 하고, 어느 신이 질문을 하니? 그게 덕한가? 누구? 아이고, 뭐 그걸 덕한가누 아이가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근데 한 대사가 싹 지나가 가지고 그걸 못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대사가 나오느냐? 신이 신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조금의 틈을 만들어 놨을 수도. 하고 얘기를 해요 조금의 틈은 뭐야 우리가 문틈이라고 하잖아 문이 있어 문 사이에 틈이 좀 벌어졌어 그거를 문틈이라고 해요 틈새 그꽉막게 물이 없는 그 중계의 음그 사막을 흥한 사막을 박박거려 겨댕기던 궁유가즉두깨비가 다시 살아서 지구상에 올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신이 배려해 준 거예요. 문을 확 열어놓고, 야, 공유야, 일로 와봐. 여기가 문이니까 너 빨리 절 나갈래? 빨리 가시켜. 이게 아니고, 신은 공유한데 저기에 문이 있고, 틈, 조그만한 틈새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줬지만, 밴드로 놓은 거예요. 그 바람에 공유가 살아서 이승에 왔고, 와서 걔가 누구요? 걔를 만나서 짝짝꿍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설정 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로 그렇듯이 뭐가 있어요? 신의 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의 배려가 응? 대놓고 야, 여기 문이 있다. 일로 가, 여기 좋은 길, 일로 가. 이게 아니더라도 모르쇠하면서 그약간의 틈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공덕을 쌓고, 응? 공덕을 쌓고 선을 행했을 때그 그게 바로뭐냐면그 시점이 운명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운명이 바뀌어. 그게 뭔 말인지 아셨죠? 운명 바뀌기 쉬워요. 에? 그렇게들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여러분들 이천일이 왜 조상께 잘하라고 하냐면. 천신, 하늘의 신들이 보살필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어요 응? 공유를 도와준 건 하늘의 신이 도와준 거예요 공유를 도와준 건, 도깨비에서 나머지 세세하고 작은 어떤 그러한 귀륭 화복과 운명 그거를 결정하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 누구? 조상님, 조상님이에요 조상님들, 조상님들이 챙겨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해요내 조상이 나를 진짜 이뻐해야 되고 조상이 나만 그냥 이뻐하면 되나? 이뻐만 하면 돼? 안 되지 왜? 조상이 파워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천이 들리게 되는 거 있잖아 내 조상이 저기 하늘나라에서 경비서고 있다고 어? 경비서인는데 그 경비서는 조상이 어떻게 도와줘 뭐 도와주는 거야? 옛날 조선시대 말로 이렇게 하자고 자기 집안이나 저, 저기 뭐 어른이 저기 한양에서 정성은 못하더라도 대충 그비스부리한 어때 뭐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가 도와주지. 응? 그 한양 성곽에서 창들고 경비나서고 있는 포절인데 뭘 도와줘? 못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조상님들께 잘하고 조상님들을 많이 위해 드리고 하라는 게요 아셨죠? 오늘 얘기까지 어제 그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 저 강원도 고성 아시죠? 속초 위에 아, 아는 분이 아, 당일치기로 오셨다고 올라갔어요 물론 다른 일도 보고 올라가셨는데 예, 네, 저는 어제는 그 오전에는 북치고 이렇게 서방 오후에는 그,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계룡산 예령산 신호사들에 가서 인사 마치고 왔고 전액 올라간다고 또 출발해 갔어요. 응? 출발해 갔는데 어, 나이도 있고 여자 몸으로 참 당일치고 고성에서 내려왔다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어쨌든 어, 나머지 이제 남은 인생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내가 모르지만 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일이 들려 하는 얘기 뭐, 뭐가 있어요? 니 알탓. 너 알탓이야. 또 네가 산똥 네가 치워. 이런 거알겠어요두달 보내시고 오늘은 음력으로 2월 29일 윤달 마지막 날이에요. 응? 정밀내일부터는 3월 초 하루인데 아, 들, 늘, 네. 내 인생, 좀, 풍족하진 않더라도, 열랴 쫓기지 않고,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숨 돌리면서, 진짜, 즐기며 살려고 하면, 내 운명을 굳이 바꿀, 게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나 아닌, 아니, 너,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돕고 살피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신들의 배려와 신들의 살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쉽죠? 그렇게 살아요. 에? 오늘 여기까지.